한사군이 북한에 있었다고? 아니라고? 모르겠네. 중국계 무덤이 북한에서 대거 출토되었다고 한사군은 정설이네. 빼박이구만. 한사군이 그때 왔고 그때부터 거기서 쭉 살았으니 거기 무덤이 대거 출토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도 다행인 건 요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정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덤들 검증을 들어가기 전에 정리를 해보자면 얼마 전에 사료로서 한사군의 위치를 확인해보았다. 거스를 수 없는 일차 사료들을 보면서 한사군은 한반도가 아닌 요동에 있었음을 모두가 알수 있었다. 그것도 고대 요동은 현재 요하를 중심으로 오른쪽이 요동, 왼쪽이 요하 따위가 아니라 북경 근처가 요동이었다. 국민들의 눈앞을 흐리게 하려는 식민사학조직의 말도 안 되는 여론공작을 가볍게 지려밟아주는 다양한 사료들을 통하여 우리는 직접 확인해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에는 한사군이 북한에 있었다고 버젓이 써놓고 우리는 그것을 달달 외우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말이 안되지 않느냐고 말이 안돼도 여러분의 무지에 기생하는 것이 식민사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면 교과서가 반드시 바뀐다고 호언장담할수 있겠다 하겠다 영화 익히 같은 것처럼 외진 시골에서 일어나는 일 같이 되어버렸고 경찰을 불러도 타 연계가 되어 있어서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 여러분의 교과서에 그렇게 실리게 된 것이다 어, 진행하는 책에서 보니까 역사적인 사료에 예, 그 일대를 김은국이라고 했다는 거지. 이게 친일 사료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인나일본부서를 주장하는 분들의 어떤 그와 다른 의미에서 여러 가지 기록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자 이제 북한에서 발견된 대량의 중국기 무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이다. 시비는 이런 식으로 걸어진다. 니네가 한사군이 북한에 없었다고 했지? 이 무덤은 어쩔 건데 빼박이잖아. 이렇게 인터넷에서 말을 흘린다. 그리고 이걸 주워 받아서 이렇게 민간인들이 주워서 들고 얘기하는 영상을 보이고 있다. 난랑군이 한무제가 고조선 땅에 만들었던 네 가지의 군이었어요. 지방 조건 낭랑이란 군을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많은 분들이 낭랑군은 중국 역사로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음... 지금 낭랑군이 저... 대충 평... 평양 쪽으로 봐요 음... 평양 쪽으로 근데 지금도 제 지도를 좀 보고 있는데 좀달라 위만 조선을 거의 요 서쪽으로 보기도 해요 지도를 봤을 때는 네. 한반도 쪽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 말했다시피 혹시 우리 쪽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 <웃음> 그런데 실제로는 평양 쪽 같아요 평양 쪽이고 그것을. 어, 한 무제가 전벌한다에 만든 지방 정부가 사군이고 또 낙랑군이 평양 쪽이 아니야? 맞아 뭐 북한이 북한, 같아. 북한 학자들이 이거 발굴해 보니까 낙랑릉 유적지가 유물이, 유물이 평양 부분에서 발견된 거예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 전쟁의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의 말은 식민사학은 학설다운 학설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근데 어쨌든 그런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벽을 넘는냐 어떻게 저 어떻게 보면 지금 강단사학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 사람들도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심정적으로 마음속으로는 안다고 봅니다 마음속으로는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몇년 사이에 강단사학계에서 뭐 고대사 관련해서 저작을 냈다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책을 못 내는 거죠. 그래서라는 것이다. 이것이 학문이 아니고 학문이고 여론전일 뿐이며 카르텔의 중동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정치권에서도 절대적인 영향을 가한다는 것이다. 바로 그래서 그런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알면 바뀐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알면 교과서가 바뀌고 역사를 바로잡고 정치를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것이다. 그래서다. 보는 눈이 많아지면 바뀐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민사학은 자기들은 학설다운 학설도 못 내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라는 것이다. 나무위키 같은 곳에서는 바른 역사 해석의 게시물로 올리는 즉시 삭제되고 식민사학의 게시물이 바로 올라온다고 한다. 그렇게 되고 있다. 그들은 외국 교과서를 휘어잡고 인터넷 거짓 선동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점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교과서에는 한사군이 북한인 것으로 적어놓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것을 제일 먼저 배우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일단 교과서부터 올바르게 바꿔놔야 하는 것이다. 이전 영상에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은 쇼츠모 1, 2, 3을 참조해 주시. 자 그럼 드디어 무덤 얘기로 바로 들어가겠다. 기원전 AB, BC, AD 구분하는 법이다. 0년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AD고 왼쪽으로 가면 BC다. 지금은 0년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2022년이 다 그러니까 AB 2022년이다. 문제의 무덤들은 평양일대에서 대량 발견됐다. 나무관무덤 850여기, 비틀무덤 200여기, 벽돌무덤 천여기, 동무덤 등등. 일단 우리가 그것들을 보기 위해 직접 북한을 가볼 수는 없다. 이 상황에서 두 가지의 의견을 대립한다는 것이다. 남한 학계는 연구는 안 해봤지만 그것 한사군의 무덤지다. 그 과학적인 근거는 일제 강점기 때 그렇게 결론을 이미 내렸기 때문이다. 북한 학계는 직접 무덤들을 조사해본 결과 무덤들은 BC 3세기에서 BC 1세기 말까지 존재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한사군 설에 기반한 시기보다도 수백 년을 앞선 시기에 만들어진 무덤들이다. 즉 단군 조선 시기의 무덤이다.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의 주장 차이를 보자. 남한 학계는 북한 학설은 정치에 종속되어 믿을 수가 없다. 북한 학계는 남한 학설은 일제 강점기 일본의 정치에 종속되고 현재로 이어지고 있는 학설이다 각각의 근거를 살펴보기 전에 여기서 여러분은 어느 쪽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정도의 판단은 본인들에게 맡기겠다.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질문을 하고 직접 찾고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 찾아서 보기 싫다면 여기서 보면 된다. 북한이 제시하는 근거는 이러이러하다. 북한은 무덤의 조성 연대를 녹과로 추정하여 근거를냈다 녹과가 나온 이호 무덤은 아주 보수적으로 연대를 잡아도 최소 BC 3세기에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정백동 37호 무덤에서 지절 4년이라는 기념명이 새겨진 칠곽이 나왔는데 이때는 BC 66년이고 정백동 2호 무덤에서는 영시 3년이라는 기념명이 있는 양상대가 나왔는데 이때는 BC 14년이다. 또한 정자각화에서 발견된 남광 무덤은 BC 7세기 전의 것으로도 추정할 수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 상황에서 무덤 조성 연대를 아주 보수적으로 잡고 보더라도. 최소 B.C. 3세기부터 B.C. 1세기까지만 생기다 말았던 무덤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한사군설에서 주장하는 그 시기보다 수백 년 전에 있는 연대이므로 한사군 무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우리는 사료를 통하여 한사군 자체도 평양에 없었다는 것을 먼저 확인하였다. 음...